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성분들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고민을 잘못된 방향으로만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여자가 있고요 호감이 가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꼬시는 데는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남자에게 마음을 주게 되는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어떤 남자에게 호감을 갖는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시를 하겠죠 그래서 어찌하다 보니까 여자가 나에게 마음을 준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는 만족감에 젖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3분의 1도 안한걸수 있거든요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꼬시기 위해서 보는 영상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찬 경우가 많은데요 여자의 마음을 잠깐 훔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장난칠 거고요 어차피 잠깐 있다가 또 다른 사람 갈아탈 거다 그런 분들이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을 하기로 하고요 나에게도 좋은 여자가 있기를 바란다면 요그 방법을 빨리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요 여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여자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밀당을 하면 여자가 자기에게 맞춰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여자를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예상대로 여성분들은 잘 넘어오기도 해요 불안한 마음이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흔들려 오거든요 그래서 남자인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요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내가 여자의 마음을 뺏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요 사실 여성분들은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남자인 내가 요 여자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조금 편안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으로 여자의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이후부터는 생각보다 남자의 삶이 더 괴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어떤 남성분들은 요 여자에게 잘해줬더니 그 여자가 더 갑질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연애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플레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적당히 잘해주고 적당히 밀어내고 근데 내가 밀어내는 순간 내 여자친구가 되게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나를 의심하고요. 나한테 추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우위를 좀 점했다고 생각하니까 사귈 거면 사귀고 아니면 말하라. 나는 할수 있는 만큼은 한것 같다. 라는 식으로 여자를 대하게 되는데요. 그럴 거면 차라리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여성분들은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들면 빨리 놓아버리려고 하거든요.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남자들처럼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 연애를 좀 순탄하고 행복하게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꼬시는 것에만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내 여자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잘 보듬어주는 것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꼬시는 방법을 참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꼬실 때는요 정말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풍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걸 바라기는 해요 좋기는 해요 하지만 어쩌면 여성분들은요. 처음과 끝이 비슷한 남자를 더 좋아할 수 있고요 그런 남자에게 알아서 의리 되어서라도 그 남자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요 꼬시는 것에만 너무 몰려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꼬시는 방법만큼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감당을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내 여자가 집착을 한다고 내 여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자를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요 남자인 우리들도 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로부터 처음에 다가와나고 책임지지 못하고 진심도 아닌 걸 가지고 장난질로 나를 만났고 이용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자라서요. 남자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상대를 대하고 있지만요.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는요. 여자라서요. 여자 방식대로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생각이 없다면 처음부터 꼬시려고도 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혹은 꼬시기는 했는데요 책임을 못 지는 거라면 여성분들의 비난을 내가 문제있다고 라 비난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에는 요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인식되니까요 나는 남자다 보니까요 남자의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여자를 대해요 그래서 여자를 꼬셨어요.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나 봐요. 그런데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여자는요. 여자 방식대로 여자의 생각대로 여자의 바람대로 나를 대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자기에게 하는 플레이가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꼬실 때요. 내가 여자의 마음을 훔치고 싶고요.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요. 내가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아직 준비가 잘안된것 같다면 처음부터 다가서지 않아주는 게 욕을 먹지 않는 지름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여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접근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그렇게 달리지 않아도 요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는 사람을 믿어줄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도 처음과 끝이 비슷하다면 그 남자를 진국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애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일단 꼬셔놓고만 보자 일까요? 아니면 진짜 좋은 사람과 함께 오래 가보고 싶은 걸까요? 여자를 꼬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사실 여자를 다 아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꼬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여자의 마음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여자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자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을 거예요 방어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노력과 시간을 분명히 투자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전부는 아니더라도요 욕을 먹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려면 조금 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꼬시는 방법만 노력하는 사람은요 자꾸 여자를 바꾸게 될 거고요 그렇게 어떤 순간 여자에게 나쁜 남자 바람둥이로 인식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여자의 마음은 얻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면 누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면요 그 여자는요 남자인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고요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